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주 제 2공항 건설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날 어, 이제 설명회 때 나오게 될 내용은 어, 제주 제 2공항이 어, 이제 어느 지점에 이제 건설하겠다 을 그래서 제2공항의 어떤 건설 부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부지가 이제 어느 위치에 이제 입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그 성산지역의 통행의 방향이라든지 인구의 유입의 어떤 방향 또는 도시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도로 여건 이라든지 주변 관광지 현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교통수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물론 첫 번째는 성산 지역의 도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프라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구층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편리시설과 정주 시설들이 성산지역에 들어온으로 인해서 그 인접지역에 있는 구자라든지 표선 남원지역까지 계속적으로 어 인구가 이제 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부동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어 부동산 도시개발 이라는 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2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 부동산 측면에서 이제는 어,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이제 준비한 어, 내용은 어, 우리가 공항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 성산 지역에 공항 부지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이루면서 건설이 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 부지에 대한 대안은 총 6가지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름들 주변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화로 시키는 그런 지역의 활주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일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바로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계획지구라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요것이 바로 이란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항의 모양들 자체가 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이제 모난 그런게 아니었고 약간 이게 총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진 약간 직사각형에서 총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었는데 어 일단은 오름 주변에 이렇게 어 제주도는 이제 이게 렇 어느정도 높이에 있는 산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름이라든지 관광자원들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공항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공항에 이제 부지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이런 모양을 갖추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이거를 이제 체크를 좀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모양이 어 제주 제2공항 성산공항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항의 부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 일안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7월 11일 날짜에 가시게 되면 이제 공항 부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항 부지가 이제 나는 그 주변의 도로 현황과 주변의 마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도시화가 될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 거고 앞으로 통행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어, 통행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두 가지 측면은 어, 부동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공항에 만들어지는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이제 성산 일출봉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를 기점으로 해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도로가 바로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원형으로 쭉한 바퀴 도는 도로가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도로가 지금 현재 1136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닷가보다 한 단계 위에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1136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산, 어, 지금 현재 시내에서부터 지금 현재, 어, 여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게 되는 요 라인이 지금 현재 요 라인은 지금, 어, 쭉 가게 되면은 성은 민속마을로 연결이 되는 1119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이 만들어지는 이 부지에는 어 제주도를 원형으로 도는 일주도로와 그 바로 윗단계인 1136도로와 그 다음에 1119도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공항이 위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항의 이게 이제 북쪽이 되겠죠. 이쪽이 북쪽이 되겠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진 곳이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사는 어,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항의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수산이라는 마을이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어, 남쪽으로는 신산이라는 지역 마을이 바로 밑에 자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의 왼쪽은 난산리 마을, 오른쪽에는 온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오른쪽에는 고성, 이 되겠습니다. 성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고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양리가 되겠고요. 그 위쪽에 오조리 마을이 되겠고 성산 일출봉 앞쪽에 성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지는 이 부지 주변에는 이렇게 마을이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어 성산일출봉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 들어온 후이 부지 같은 경우에 1132와 1136 도로의 가운데 지금은 이제 공항이 위치하게 되겠고 주변에는 마을이 이렇게 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제적으로 이제 공항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 이제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공항의 왼쪽 부분에는 지금 현재 어, 난산이라는 마을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온평이라는 마을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수산이라는 마을이 있게 되겠고, 밑에는 신산이라는 마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공항의 입지가 이제 공항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은 수산과 신산 마을을 관통을 해서 비행기가 뜨고 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나와서 여객터미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공항의 출구는 바로 이 지점에 지금 현재 공항의 출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혼인지 라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지를 관통을 해서 나오게 되는 곳이 바로 온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에 지금 현재 어 게이트, 메인 게이트는 어 성산의 온평리라는 마을을 바로 앞에 어 관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정문 게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나왔을 때 어, 공항에서 나와서 시내로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 접근하는 첫 번째 도로가 어디냐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어, 도시화가 진행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이 정문 게이트인 온평리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도로 라인은 어, 우리가 통행의 메인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어, 공항의 게이트, 메인 게이트를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일주도로, 해안도로를 원양으로 삥 돌게 되는 그 일주도로를 맞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화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 이제 가는 관광객들이 가는 메인 통로는 1132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고성리로 가게 되는 1132도로와 그 다음에 이쪽, 어, 그 표선적으로 이제, 어, 가게 될이 1132도로 라인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1132도로 라인은, 어, 지금 현재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메인 통행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어, 이 공항의 설계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어시티가 어디에 만들어지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에어시티는 이 공항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에어시티가 지금 현재 이 공항 안에 에어시티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신공항 안에 같이 에어시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고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여기 안에 이제 모여져서 이렇게 이제 한 도시를 조그만한 도시를 이제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관련된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함으로 인해서 어... 지금 성산 지역 자체가 어떤 미래 도시로서 또 항공 도시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 에어시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주변에 주거라든지 또 이제 주거시설에서 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 에어시티가 이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한 어떤 택지 개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어, 이 항공 설계 지도에서 우리가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공항 부지를 지금 현재 이란으로 지금 현재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왜 이란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안부터 총 6안까지 지금 현재 어,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주로 위치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경제성 부문에 대해서 대한 1에서부터 6안별로 비교 검토한 결과 철새 도래지 동굴 현황, 식생 분포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절대 보존 지역을 저촉하지 않고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1등급 분포가 적고 항공기 소음 예, 영향 예상 지역 노출 면적이 작으면서 부진의 편입 가옥수가 가장 적은 대한 1위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 그래서 대안 일로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란이 가장 경제성 비용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최소화로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오름들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환경을 최대한 존치하면서 공항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란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그림만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칠해진 요게 바로 오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항 부지를 만들 므로 인해서 공항이 이제 이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이 오름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항 부지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로 어이 내용은 어좀 정리를 해 보겠고요. 여러 가지 뭐이 이한 4만이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모양이 이제 공항 부지 모양이 이렇게 약간 총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삐뚤빼뚤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만들어짐으이 인해서 어,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최대한 존치하면서 어, 이렇게 공항 부지를 이제 만들게 됐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오름들이 있다 보니까 공항이 뜨고 지는 라인에 오름의 훼손이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의 어떤 어, 그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끔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뜨고 지는 라인을 만드는 최적의 안이 바로 이렇게 이란으로 지금 현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 지역은 어디가 가장 많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항의 부지를 대한 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어 가장 이제 소음의 피해가 이제 많은 지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는 부지인 거니까 주변에 소음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85 이상이 지금 현재 가구수로는 한 가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에서 85 이상의 피해를 보는 가옥은 53개의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53개의 가구가 이제 소음 피해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80 사이에 소음의 피해를 받는 가구수가 754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가옥 같은 경우에 소음 피해 가 되는 지역이 754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75 에서 75 이상의 소음 피해를 갖는 지역 쉽게 말하면 이렇게 녹색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이 밑에는 성산읍 신산리 지역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성산읍 수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게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자까지도 지금 현재 어,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금 현재 어, 편입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파란색으로 크게 총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이다라고 해서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은 1 3 1십 팔 가구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바로 앞에 아주 큰 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름을 쫙 위로 하늘로 나는 단계로 그리고 이쪽에 철새 도래지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륙 지역을 관통해서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으로 지금 현재 구자까지 지금 현재 연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소음피의 등고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공항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 토지에 대한 어떤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전체 면적의 임야가 47%를 차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면적의 19% 약 20% 정도 차지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비중이 되겠는데 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임야가 40% 이상 45%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산지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향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어, 활주로 길이는 제2공항의 예상 운항 노선과 항공기 등급 등을 고려해서 3200m로 설정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총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공항을 만드는 시설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공항시설 순수히 지금 현재 활주로 활주로와 공항 어, 비행기 그 이제 공항에 대한 어, 전체적인 어, 면적은 300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공항 활주로 이외에 어, 다른 어, 랜딩 사이드가 한 700. 7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항을 만드는 주변 진입도로와 이설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을 만드는 공항 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공항가야하고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 제2공항, 어, 성산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어느 정도로 증가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떤 환경 현황을 보게 되면 제주 특별자치도는 지금 현재 278,203세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게 되었고요. 인구는 678,772명, 세대당 인구수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주시가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인구가 지금 이제 49만 정도가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의 인구가 18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가 지금 제주시가 이제 70% 이상 차지하게 되어 는데 어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귀포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사 시에는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해서 공사시 투입 인력에 따른 인구 증가와 건물 및 농경지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유 및 편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공항을 운영할 당시에는 어 공항 운영에 따른 공항 이용 여행객 및 공항 종사자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는 어 산업 환경에 대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만 한번 보게 되면 사업체수는 한 6만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수는 2만 6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있겠고 일반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가 3개가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2공항이 제 이제 만들어졌을 때본 어 계획으로 여객수요만 어 1992만 명 예,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대략 한 천만 명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서울시 인구의 두 배가 연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역량들이 지금 이제 본 공항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 개발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 가능성이 극대화 해외 교류 증진, 지역 주민 편의 제고, 경제 활동 활성화로 인한 지역 산업의 긍정적인 역량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항 주변 지역에 주민 생활을 위한 지원을 위해 공항 관련 시설 지역 주민 우대방안 공용이용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을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변화 요인으로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어 연간 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 2천만 명을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명이 될수 있을지 한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제주도로 관광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만 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된 자료가 되겠는데요. 어이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이미 어 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500만 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죠. 2019년도 현재에도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매년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에 만들어지는 2025년까지 2000만 명에 대한 관광객들이 어, 제주도로 방문한다라는 부분들은 절대 무리가 되는 어, 관광객 인원수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어, 이 기존의 관광객 현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2018년도 9월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세대수는 28만 5,467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로는 69만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제주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72%가 넘게 되겠고요. 서귀포시는 2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5년까지 서귀포시가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귀포시의 인구가 대거 지금 현재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주도에 지금 현재 연간 어, 재정규모는 어, 5조 29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예산만 어, 그렇게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제주도의 이제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지역 내총생 산이 16조 9천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관광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국내 총 생산은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어이 관광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그 지역의 어 국내 총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 정말 한 60% 이상, 어, 굉장히, 어, 과반수 이상의 어떤 경제 지표를 보이는 게 바로 관광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2025년이 됐을 때, 어, 원희룡 교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제주의 경제 축이 어, 변화가 될 것이다. 예, 바로 이 말은 바로 이 내용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5조라는 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거기에 국내 총 생산이 16조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패턴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지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관광산업지역경제파급효과 제주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종합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2006년부터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 무려 9년 전에 어떤 자료가 되겠는데요. 9년 전자료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2018년도가 지금 이제 국내 총생산이 16조의 생산유발효과를 제주도가 볼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 어 우리가 2006년도를 제치고 2010년도에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지출규모 그 다음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이것이 생산지출규모가 바로 3조 2천억원이 되겠고요 생산유발효과가 3조 9천억원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이 2조 1천억원 그리고, 어, 제, 관광객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취업 인구가 7만 6천 명이 되겠습니다. 예, 제주도의 국내 총 생산이 16조인 과 대비해서 관광 컨텐츠로만 지금 현재, 어, 6, 7, 8. 구조 정도의 지금 제 생산 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 제주도 전체에 50% 이상이 바로 이 관광이라는 산업에서 어 생산 유발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 산업이 제주도에 어 60%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이렇게 어, 제20항이 2025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제주도의 관광으로 어, 앞으로 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 서울시 인구의 두배가 매년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라 생각했을 때 제주도의 경제 축은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제주시에 몰려져 있는 어 인구에 대한 부분들 전체 인구의 70%가 제주시에 몰려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5년이 됐을 때 서귀포시의 인구들이 어 제주시의 인구만큼 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난이 굉장히 제주시 자체에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분산정책을 쓴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이 어 될수 있다는 라 부분들 우리가 제2공항에 대한 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주알마켓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3대가 부자로 살수 있는 토지 제주도에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 어, 이런 내용들 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품으실 수가 있겠지만 제주도의 경제축이 바뀔 만큼 어, 성산지역에 굉장히 어, 큰 어, 개발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산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정말 시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내놓으라 하는 뭐어 뭐 편의시설이 정말 없죠. 어, 세계자연문화유산이 있는 성산일출봉 주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떤 그 미래의 최첨단 도시로서 성산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라 부분들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 거. 공항이 건설되는 부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통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느 지역이 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신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우리가 할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앞으로 어, 이제 3부에서는 어, 이러한 어 공항이 이제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유망한 지역은 어디가 될 건지, 그리고 신도시는 어디쯤에 지정이 될 것인지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의 지금 현재 2025년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2030년까지도 나와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도시의 기본계획들은 어, 5년에 한 번씩 법이 사황에 어, 맞춰서 여권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이 내용을 골자로 해서 앞으로 성산지역과 그 다음에 구자, 표선 남원 지역들까지 얼마만큼 도시화가 이제 확장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또 자리를 잡아야 앞으로 투자 유망하면서도 또 살기도 좋은 그런 곳이 될수 있을지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도 투자 유망 지역 어딘지 구체적으로 제 3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도 기대해 주세요.